자, 오늘 서해의 제 1원칙, 역입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입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슬릴 역, 거꾸로란 뜻이죠. 그리고 거꾸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원칙이라면, 2원칙은 뭘까요? 중봉, 이 봉자가 좀 특이하죠. 어디서 보지 않은 창. 이란 뜻입니다 이북 끝을 창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것이 가운데 지나가는 것 이건 전번에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중봉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절 절자는 뭐 여러가지 근데 이 절자만 있습니다 마디를 3단계로 준다 도대체 이여기은왜 하는가 우선 회계의 사 요소가 있어요 사 요소가 있는데 사람의 인체에 비유해서 골이 있습니다 골 뼈가 있어야 돼요. 글씨에도. 글씨에 뼈가 없으면 뼈대에 있는 글씨란 말을 못 들어요. 이 뼈가 나오려면 여입이잘 돼야 되고 중봉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뼈를 형성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뼈 다음은 근육입니다. 근육감 이것은 역시 여입이잘 돼야 되고 물론 중봉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 살. 회계에 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살은 주로 3절 절절 이렇게도 습니다 마디 또는 끊는다 그래서 누르고 들고 누르고 들고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6을 형성하고 마지막이 혈 혈은 뭐겠어요? 번지는 것이죠 번짐 이 번짐은 물기 조절 즉 먹물이 너무 진하면 안 나오겠죠 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을 섞었느에 따라서 번짐이 달라지죠 속도도 공개가 되죠 속도. 느리게 쓰면 많이 번지고 빨리 쓰면 안 번지고 그래서 골근육혈이 잘 나온 것을 아주 훌륭한 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역입을 하는 것을 비유를 들자면 은 본투에서 그냥 손을 착 뻗으면 은 이건 잽이라고 그래요 땅 때렸는데 큰 충격은 없죠 근데 팔이 뒤로 갔다가 땅 때린다면은 KO가 시키죠 이걸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넓이 뛰기할때 뒤로 갔다가 돔닦게에서 뛰면 훨씬 넓이 뛰는 것처럼 이 역입이란 것은 서해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 쓰이는 거예요 특히 공부, 그리고 공부한다고 할때 공자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씁니다 공부 자체가 역입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나중에 풍요롭기 위해서 공부해 두죠 그런 것이 역입이에요 보이지 않는 음덕을 쌓아놓는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이 표현 많이 썼어요 음덕을 쌓아라 남의 눈앞에서만 품 잡지 말고 평상시에 식을 많이 바 받는 것도 음덕입니다 착한 일하는 것도 음덕이에요 공부 많이 해놓는 것도 음덕입니다 자격증 따는 것도 음덕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수성가를 한다 그러죠 자수성가 스스로 그렇게 되면은 음덕 역입에 공로가 쌓여 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것이죠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금수저들 부모님의 재산 받아 가지고 부모님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는 쌓여진 것이 없어요 여깁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죠 요즘은 재벌이자들도 연습을 일찌감치 굉장히 고동으로 시킨다고 들었어요 이제 실제로 여깁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선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죠 거꾸로 들어간 모습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쭉 가서 끝나면 다시 돌아 나오는 것 이겁니다 여기를 여입이라고 하고 여기를 회봉이라고 합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까 있었던 봉자 이 붓끝 봉이 돌아간다. 또는 도출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돋자. 거꾸로 나온다. 뭐 쉬운 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은 한글에서 한글 판본체에 쓰이는 것이고 판본체 또 한자에서는 전서에서 쓰입니다. 전서 전서는 가장 오래된 글씨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거꾸로 들어가서 쭉쭉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회봉 바로 그 모습인데 이런 걸 원필이라고 해요.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 원필 근데 모든 서예가 원필은 아니거든요. 방필이 있어요. 뭐가 난다고 해서 모방자 습니다 방필. 한자 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이건 해서예요. 단정하다 해서 단정한 해자 쓰는데 또 예서에서는 약간 또 달라요. 방필은 방필인데 뭐 가령 이렇게 쓴다. 여기도 약간 뭐 나고 여기도뭐 났죠? 뭐가 안 나도 됩니다. 어쨌든 방피를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죠? 이런 회사나 예서에서서 방피를 만드는 방법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부 반대로 갈때 페인트 모션 하고 가죠. 마치 그 이영표의 헛다리 짓기 그런 노래처럼 모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때그 작용 반작용의 위치에서 힘이 받는 겁니다. 이 방법도 꼭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다고 안될건 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인데 가장 사람들이 편리하는 것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어떤 부귀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많이 이 방법도 쓰였어요 이런 방법이 그리고 당나라 시대 그 이후에는 주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송나라 이게 말하자면 이런 여입 하나에도 역사적 유행,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역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사회를 안 배운 분이 붓을 뭐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간에 뼈도 없고, 잘 보면 뼈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거 이렇게. 힘이 없이 나중에 붕뜨게 돼, 몇 번만 해보면 이렇게. 역입을 했다면 지금 먹물이 아까보다 모자라겠지만 또 달라지죠. 여기 중봉을 하면 다시 강해집니다 그것이 힘의 차이인데 이래서 이제 예전에 청나라 시대인가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씨참 천명필인데 이 사람의 글씨는 좀 길쭉길쭉하면서 뭐좀 먹부리는 그런 글씨가 많았는데 이 글씨 보고 그 친구지자 라이벌이었던 소동파가 전네의 글씨는 죽은 뱀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 같네 라고 표현했어요 즉 중봉 여기 일어났던 것이 좀덜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 비유를 듣지 않아야겠죠 물론 황사고기 바다치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역입중본 그 기본이 되어있느냐 안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서에서는 여기 해석까지 나왔네요 행서라면 은 역입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글질를 쓰는데 역입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회복은 하는가 안하는가? 합니다 근데 여기와 다를 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공중여입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행서 쓰는 부분에서 역입은 삶에 있어서도 그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진사 대천명하는 것이 바로 여입이고 와신상담에서 준비하는 것 권토중래에서 준비하는 것 이게 다여입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서해에서의 큰 원리는 삶에서는 진리에 속합니다. 이런 이치는 참 공부에 들만하죠. 그런 의미에서 독학하실 분들은 오늘 여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이런 연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